안녕하세요 베키입니다 오늘은 저의 본캐인 무용수로 돌아와서 최근에 작업했던 내용에 대한 브이로그입니다 이번 작업은 현대무용 작곡가 이신 노지인님께서 콜라보 공연 제안을 해주셨어요. 음악과 더불어 총감독도 지은님이 하실 예정이고, 저는 이 작품에 퍼포먼스를 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작곡가님 작업실에서 했습니다. 화분이랑 꽃도 많고, 방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식물에서 좋은 기운과 분위기가 나와서인지 방에 이렇게 화분으로 데코 해두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아무튼, 이번 작업의 주제는 샤머니즘, 무당입니다. 회의를 하는 동안에 제가 이해하려고 하는 가장 첫 번째는 이 주제를 하게 된 작곡가님의 의도와 이유입니다. 그 후에 샤머니즘 신앙에 대한 공부도 하고, 책도 같이 읽었어요.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데 어. 그리고 점점 합체가 돼서 주술사요인 어. 내가 다시 태어나는 어. 그리고 제가 춤출 때이 도구들을 사용할 거래요 공연하는 동안에 제가 움직일 때 나는 소리들을 모두 녹음해서 음악의 일부로 쓰실 거라고 합니다 그 뜻은 저도 음악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두 번째 미팅 때는 제가 춤출 곡의 음악을 파악하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이때가 다른 예술 영역이 합동 작업을 할때 가장 중요한 시간인 듯 합니다. 어, 서로의 영역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고 중간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몇주 저도 혼자서 나른 운마 파악을 하고 움직임을 만들고서 작곡가님과 같이 리허설을 했어요. 합동작업 때 무용수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애매한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가끔은 감독이 이런 것을 원해요. 어, 이별은 했지만 슬프지만은 않고 그렇다고 너무 기쁜 것은 아니다. 어, 뭐 조, 조금 뭐 해방감을 느끼지만 마음은 뚫릴 듯 아프고 하지만 자유롭다 뭐 이런 거를 표현해달라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어, 근데 어, 지은 작곡가님은 원하는 움직임이 정확히 있었어서 그것을 무대에서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저의 숙제인 듯 합니다 그리도해봤는데 해봤, 여기서 구부룩을 여기 때, 네. 네. 그때 옷을 어던가 반대로 어떤 하면 좋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D-Day 공연 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관객은 받지 못하고 녹음물에서 유튜브나 TV로 스트리밍으로 내보낼 예정이에요. 현장 리허설을 못해서 오늘 처음 무대를 만났어요 근데 춤출 수 있는 바닥이 아니고 돌바닥이어서 오늘 저의 무릎과 온몸은 만신창이가될것 같습니다 한번 오디오는 따로 녹음이 되고 있고 카메라는 총 4대입니다 전체 화면 용과 제 표정과 움직임을 세세하게 담을 용도 있대요 게쪽이더 넓네. 이쪽이. 아, 그래? 또스타을 치워야 되지. 어. 아도 치워야 되지. 은영이. 응용이... 항상 작업이라는 게 100% 만족은 없고 끝나면 항상 아쉬워요. 하지만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즐거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앞으로 저의 유럽 생활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